껌을 가지고 꿩돌이탕 그거 가지고 <웃음>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듬뿍 넣어가지고 <웃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즐기다 <웃음> 닭볶음 탕통 이런 거 처음 보네 김치 대박 <웃음> 대이다 아주 오늘 제대로 닭볶음탕 먹어보겠구만 살짝 데워둔 좋다 먹어볼 오늘은 닭도리탕 냠냠냠 보증탕 껍데기 조리 끝내주지 치킨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지 먹는건 혼상은 듯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제 인생 최애 메뉴 중 하나인 닭도리탕을 준비했습니다 토종닭이어서 큼직큼직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물 먼저 역시 한식에는 물이죠 하, 좋습니다 토종닭은 어떤 소리가 나려나? 약간 껍질이 좀더 쫀득쫀득하려나? 어, 그럼 이제 껍질, 껍데기 소리란 어, 껍질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아니, 연... <웃음> 연골이 엄청 맛있는데? 닭이 크니까 약간 젤라틴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좋다. 어 뭐야 이거 무. 어 시원하네. 아, 도종닭은 <웃음> 손으로 먹어야 되네 이 연골이 아주 그냥 끈끈해요 그래가지고 막 잡고 뜯어야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얘를 한번 먹어볼까? 어, 뭐야? 뭐야 이거? <웃음> 엄청 맛있는데? 오 와, 근데 맨날 치킨 닭다리만 뜯다가 큰 닭다리를 드으니까좀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인데요? 내가 능숙하게 그렇게 막 해체하면서 먹었던 그 닭이 아닌 것 같고 다그 <웃음> 닭은 아니지. 토종닭이니까? 봄동인가? 와! 뭐지? <웃음> 엄청 맛있는데? 국물이, 그러 진짜... 와,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고, 매콤하면서 딱 좋은데요? 막, 그렇게 맵지도 않으면서, 깔끔 개운한 그런 맛이에요. 아, 저 호박인가, 이게? 청양고추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 어,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살층이 막 이렇게 나눠진 거 보이세요? 와. 요즘 그 배달 시켜 먹는 닭도리탕 집 중에. 이제 1인분에 막만원 얼마 요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도 요즘 많아졌잖아요. 근데 얘는 토종닭이라 비싸거든요. 45,000원이에요. 비싼데 맛이 좀 많이 달라. 그러니까 당맛이 많이 다르네. 아, 그리고 닭도리탕이 언제부턴가 닭볶음탕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닭도리탕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볶음탕은 볶음이랑 탕 다른 종류의 음식이잖아요. 그럼 이건 볶음이요 탕이요. <웃음> 근데 탕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닭도리탕을 할때 원래 볶는 과정이 없어. 그리고 닭도리탕인 이유가 닭을 돌이치다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그렇게 쳐내서 끓인 탕이다. 그래서 닭도리탕. <웃음> 뭐 아무튼 그 거기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닭돌리탕을 지지합니다! 음, 맛있 먹다 보니까 먹기에는 작은 닭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작은 닭은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쑥쑥 입안에서 싸라락 해서 딱 가능한데 얘는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고 계속 뜯어가면서 발라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음? 감자! 먹었습니다 아, 닭도리탕 진짜 오... 먹고 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네요 사실 지난번에 참피디님이랑 맛상무님께서 꿩으로 도리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꿩도리탕을 먹었는데 이제 그때 꿩도리탕을 먹으면서 뭔가 조금 아쉬웠던 마음이 오늘 싹 달래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